일체 삽된 귀신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항마지는 세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살바, 오장, 예, 손마, 예, 홈, 하리, 한, 나, 하리, 한, 나, 오, 홈, 하리, 한, 나, 반, 나, 야, 오, 말, 나, 야, 오, 마, 밤, 바다, 오, 마, 다, 오마니 엄마니, 오마리엄리엄나오마리리 엄마리, 엄마마리엄마마리마리오마리마니마리 엄마리, 엄나리엄리마리 엄마리, 엄마리, 마리마마 오마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불교의 핵심적인 그 내용 바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일체유심조 일체가 유식이다라고 하는 유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언급하는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새롭게 접근하도록 할 테니까 잠시나마 귀를 쫑고 세우고 마음을 모으고 들으려고 하는 자 들을 수 있고 보려고 하는 자볼수 있으니 마음이 딴데 있으면 볼래야볼 수가 없고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고 부처님이 나타나도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치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종어 중에 합성어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 합성어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차세대 산업 미래의 목걸이가 된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광주 가는 버스냐 아니면 서울 가는 버스냐 그 버스가 아니고 메타는 초월을 얘기하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을 하고 이것에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매겨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타버스는 뭐냐면 초월적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관광지에 갔을 때 커다란 안경을 쓰면 그 안에서 나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밑으로 막 떨어지고 또 산이 막 나타나고 비행기를 탄 듯이 막 어디를 가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계가 좀더 확대되어서, 아바타의 내가 있고, 이 아바타의 내가, 일테면, 가상세계에서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어 여러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져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랑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신랑 늙은 것만 보이고 자기 몸매가 무너진 걸 생각 안 하고 신랑에 배나오고 식스팩이 없는 것만 보이고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정혜인이니 강동원이니 에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신랑으로 두고 어 그냥 에, 손도 잡고 쇼핑도 가고 놀러도 가고 뽀뽀도 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남편 돈만 벌어오면 되고 가상세계의 남편과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런 세계가 눈앞에 있다. 희망을 가져라. 이 얘기에요. <웃음> 남자만 그러냐 그럴 거 없어요. 에? 알지? 본 얘기인지?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세계인데 이것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가 안될 텐데 영화에서도 이게 많이 좀 다루는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것이 예,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가 전세계적으로 아주 대히트를 쳤고 이것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공 네오라는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있는데 거기에 뇌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치열하게 살아갈 싸움도 하고 막 그냥 응? 응? 응?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 현실인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뇌에 입력된 세계 안에서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유식 유심 그렇습니다 유식 유심 일체가 유심조 일체 유식 그러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잘안 다가올 거예요 에? 왜 유심 유식이냐 마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왜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위법여몽환포영여로영여전응장여시관응당이 마땅 히 이렇게 봐, 보고 관아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몽환포영여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몽 꿈과 같이, 환상과 같이, 어, 포말과 같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번개와 같이. 여러 영여전. 응? 이슬과 같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만 이건 다시 또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사세요. 우리는 전부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 꿈속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가에서 맨 나오는 얘기가 큰 시인네들이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라. 꿈속에 있으면 진짜 같아요. 쫓길 때는 여지없이 쫓겨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사랑할 땐 여지없이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 몸에 반응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면은 아 이게 꿈이었구나 를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상세계에 살아가는 꿈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깨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심 유심이라고 마음의 정체부터 해야 되는데 마음의 마음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본 마음은 어떤 형태냐.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색깔도 어 형체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 예를 든다면 에에에 음식을 가지고도 무엇이 맛있다 맛이 없다. 나는 짠게 좋다. 짭짤한 게 좋다. 나는 싱겁게 좋다. 난 짜장면이 좋다. 나는 스테이크가 좋다. 기타 등등의 입맛이 각기 다 달라요. 이 새치, 혀의 느끼는 입맛이 각기 다 달라. 응? 그런데 응, 이렇게 다른 입맛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성향을 갖고 심지어 쌍둥이라도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뭐뭐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다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 데리고 사는 서방이나 평생 데리고 사는 각시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이제 다를 것인가 이것은 이제 자제하고 다르기 전에 짜장면을 좋아하는 나또 성질이 급한 나또 꼼꼼한 나 자기를 규정짓는 정체성을 가진 그나 이전의 마음은 본래 색깔도 모양도 형체도 없는 걸림이 없는 자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고자 한다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도둑놈도 될 수가 있고 성인도 될 수가 있고 악한 마음도 낼 수가 있고 선한 마음도 낼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든지 자제해서 그 안에는 선악 시비도 없다. 이해되세요? 거의 공적의 마음, 공한 마음, 본래 마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드님 있잖아요. 아드님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을 내잖아요. 생각 이전에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다? 아니면 본래 머물러 있는 형태가 있는 생각이 있다? 어떤 것 같아요? 텅 비어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자제에서 오만 걸다 만들어낼 수 있다. 신통병하다. 이것인데, 요 과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될 텐데,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에이. 이제 그 마음이요. 예를 든다면 어 우리가 눈, 코, 입, 귀도 만들어내요. 어? 예를 든다면 키큰 사람도 만들려고 작은 사람도 만들려고 뚱뚱한 사람도 만들려고 물고기도 만들려고 죽생도 만들려고 귀신도 만들어내고 천상인도 만들어내고 어? 만들어내요. 어 우리가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이걸 오근, 또, 유식에서 유, 신, 근, 그래. 있을, 유, 자에다가, 신, 몸, 신, 자, 근, 뿌리가 된다. 응? 유, 신, 근, 그래요. 오, 근. 오, 근 중에 눈이 있어요. 응? 눈이 있어야 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이 없으면 안 봐.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한테 눈이 있을까? 응? 그, 우리한테 눈이 있는데, 박쥐한테는 눈이 없어요. 왜 그럼 박쥐는 눈이 없을까? 왜 물고기는 꼬리를 이 흔들고 살아가고 어, 하늘의 새는 날개 가지 살아갈까? 왜 수없이 많은 생명체에 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까? 이건 뭔 얘기냐면은 거두절미하고 응? 눈이 있는 것은 눈이 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눈이 있어라 하니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얘기냐면 그 박쥐는요, 박쥐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날개가 있는 동물이에요. 포유류 알죠? 뱃속에 잉태를 하고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나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사는 어, 짐승들을 아니 생명체를 포유류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날개를 가진 그 짐승이 박쥐예요. 근데 박쥐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리에 박쥐 있단 말이에요. 궁금한 사람은. 그총무스님이나 범죄한테 물어 어디에 있는지 박쥐하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지하에 창고 옆에 박쥐가 같이 살았어요 어두운 데서. 응. 근데 박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살펴봤더니 박쥐는 진짜 눈이 없더라고. 그러면 박쥐는 왜 눈이 없을까? 박쥐는 눈이 필요가 없어요. 초음파라고 해가지고 먹이를 잡거나 공간을 확인하는 데는 초음파를 소위 음파를 써가지고 음파를 써서 거리를 확인하고 어, 이게 뭐가 있는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서는 편했던 거야. 그럼 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눈이 안 필요하겠지, 그지? 아 그래 안 그래? 어두운 데 사는데 눈이 필요하겠어? 이게 안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눈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눈이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눈이 필요하다 하니까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이 있, 저기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어, 살기가 불편하고 결국은 나중에 종이 소멸돼요. 어, 그러니까 눈, 코, 입, 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귀가 필요하니까 귀가 에, 있는 것이고 귀가 필요치 않다면 귀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물고기가 날개가 없는 이유는 물, 물 안에서 날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 이렇게 물고기가 만약에 나와서 살게 돼 있다 적응하게 돼 있다 하면은 마음 안에서 물고기가 에, 이렇게 육지에 나와서 살아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하면은 날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응? 이건 모든 생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응? 어, 일본에. 어, 오키나와 베니아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아주 신통방통해요뭐냐면은 평상시 수컷하고 암컷하고 있으면 은 서로 짝을 짓잖아요. 그럼 수컷이 이 알을 낳아요. 아니, 암컷이 알을 낳아요. 아니, 그 이제 말이 뒤집어졌네. 수컷이 알을 난다고. 암컷이 알을 낳아요. 알을 이렇게 나누면은 그 안에 수컷이 가가지고 이렇게 정액을 뿌려요. 이걸 체외 수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종족 보존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수컷 두 마리만 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종족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수컷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암컷이 돼요. 한3일만 지나 면 암컷이 돼요. 그래가지고 종족 보존을 해요. 새끼 를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암컷 두 마리만 있어요. 그러면 암컷 중에 한 마리가 뭐가 돼, 돼야 되겠어요? 수컷이 돼요. 수컷이. 그래 가지고 새끼를 낳고 종족 보존을 한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는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 알을 낳고 어, 수정을 하고 종족 보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암컷이 수컷 되고 수컷이 암컷 되는 것이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의 본능이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고자 하니 남자가 여자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니 여자가 남, 남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오랜 시간이라고 하니까, 오랜 시간인지 이, 저, 뭐냐면, 어 하염없는 시간 안에 산차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안에 정보가 축적되고, 이렇게 해야만 정적 보존이 되고, 살아간다 하면, 눈도 생기고, 고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낙에도 생기고, 등치도 커지고, 아니면 작아지고, 어둠 속에 살기도 하고, 다른데 살기도 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도, 기타 등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무엇에 의해서? 따라서 하세 일체 유심조. 마음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사님 거사님 봐요. 거사님이 이제 인류의 멸망이 와가지고 거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어요. 아이 곤란해. 매우 곤란해져 이제. 어키나와가 응? 음. 있는 물고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변화될지 몰라요. 아이 곤란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간 얘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업이라는 기본적인 정보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게 돼 있고 그거밖에 안 보이니 그렇게 행위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업 밖의 세계는 이렇게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라는 것자제해서 오만 것들을 다 만들어 내고 어, 그 안에 이것을 우리는 예, 법신 우리 안에 법신이 있어서 공성이 있어서 자제함이 있어서 그 안에 만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그본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아니, 코가 아니구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마음이 바쁘면 귀를 코라고 하고 코를 귀라고 <웃음>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쁘면 자 그래요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만들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만 있다고 보여질 것이냐? 지금 이 중에서도 말이죠. 눈이 있는데 눈뜬 봉사와 같은 사람들이 한 열댓 명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눈은 반드시 마음이 보고자 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일를면 여기에 회의 스님이 있는데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회의 스님이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응? 어, 또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어 분명히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못 들어요. 왜? 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어저께 간 단풍놀이가 참 좋았어. 좋았어. 응? 우리 사방님이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 사방님은 그냥 뭐, 지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그냥 귀찮게 하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스님 소리가 들려안 들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고자 했을 때 보이는 것이고, 듣고자 했을 때 들리는 것이고, 냄새 맡고자 했을 때 냄새 맡는다. 이것은 눈, 코, 입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한다? 마음이 한다. 일체의 심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사님 나이트클럽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이트클럽 가봤지 네 가봤어 가봤단 말이야 그런데 나이트클럽은 소리가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데에서도 내 얘기를 하는, 하면은 누가 남이 내 얘기를 하는게 들린대요 한번 여러분도 가봐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을 가면은 벤치 먹어 입구에서 아줌마 집에 가서 밥이나요.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요. 이? 여기 올 때가 아니에요 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가봐요. 가보면 그 시끄러운 곳에서도 남이 내 얘기를 하면 그게 들린다.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정보가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시끄러운 데에서도 그게 크게 들리게 돼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고자 해서 보고 듣고자 했단 말이야. 야, 봐야 되겠다 할때 앞에 보여. 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들린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본다고 해서 똑같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정보가 있는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자 여기 죽비가 있어요. 자 왔어요. 왔어요. 죽비가 왔어요. 여러분들 은 죽비가 뭐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죽비라는 정보가 없으면 죽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죽비라는 정보가 이미 들어와 있어야 죽비라고 생각을 해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절에 음, 조실 에, 조실격의 대우를 받고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포돌이야 부조실이 누구냐면은 보성이야. 응? 응. 왜냐면은 그저 우리, 가만히 앉아도 텐자 텐자 해도 먹을 걸다 갖다 주고, 우리도 못 먹는 소고기도 갖다가, 우리 총모스님이 갖다가 먹이고, 병원에 가면 우리는 몇만 원이면 되는데, 걔는, 어, 진단한다고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반액 세일 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자네. 죽어가는, 뭐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돈 아깝다고, 그냥, 말수 없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실이요, 조실. 근데 그 조실이, 여기가 절이라는 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 그럴까? 개니까? 사전 정보가 없어요. 절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리 절에 살아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내 안에 정보가 있어야만이 그게 보여지고 들리고 인식되게 돼있다. 라는 거예요. 응? 참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못하네요. 여기에 꽃이 있어요. 꽃 색깔이 이건 보라색이고, 이것은 분홍색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라색만 인식되는 것은 보라색만 있어서가 아니고, 이 안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몸뚱아리 안에 마음 안에 정보 업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보라색만 보이고, 나머지 색깔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응. 에이, 옛날에는요, 화장실에, 이제, 푸세죽 화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버렸어요 응? 근데 왜, 그, 먹을 땐 좋고, 살 때는 좋고 한데, 그게 차, 차는 것은, 그냥, 그냥, 짜증이 나고, 또, 이게, 금방 또 넘쳐요. 넘치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은 가야 되겠고, 그면 거기다 이제, 엉거져 주 어 이렇게 봐요 그럼 거기 에 그것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대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구대기가 살아요 그러면 이제 구대기를 우리가 에 예, 아이고 구대기야 불쌍하다 그러니까 너좀 편안한데 살아라 해가지고 온돌방에다 모셔놔 놔 봐요 살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한발더 나와 가지고, 야 온돌방이 뜨거우니까 더 침대에서 잡아라 하고 침대에다가 입을 덮어줘봐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구더기는 정보가 없으니까 침대인지도 모르고 온돌방인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도 못하고 죽게 돼 있다.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어, 정보 없, 불교적으로 말하면 없성 어, 물리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그 생명체가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스님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 안에 정보가 있는 것만 보여주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돼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정보 마음가운데를 자리잡고 있는 업유식 이해되세요? 일체가 유식이다. 오직 유자, 알식자. 네 생각이 있는 것만 인식되게 돼 있는 것이고 인식되는 것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만 보여주고 그것만 들리고 그러면서 어, 그렇게 행동하고 그 세계에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다. 마치 네오가 가만히 있는데 정, 있는 정보 안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을게. 우리가 봐요 우리가 전부 달라요. 종별로 다르고 인간도 어, 72억 인구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뭐가 다를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이 다르고 업이라고 하는 건 정보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달라서. 통일하게 스님을 보는데도 스님 말을 듣는데도 전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보고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아이고, 웬수여웬수여 당신은 왜 그래?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럴 수 밖에 없어. 나와 다를 수 밖에 없어. 정보가 다르니까. 이해 돼요? 안 돼요? 72억인과 전부 달라요. 다른 것 뭐냐면 정보가 달라. 정보가 다른 것을 인식, 이 식대는 게 달라. 이식되는게 다르니까, 물 보고 공포를 느끼고, 절에 보면, 절에 와서 공포를 느끼고, 귀신이라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응? 어? 응, 어. 짠 것도 싱겁다 그러고, 싱겁고, 짰다 것도 것도 그러고, 어? 어 좋은 것도 싫다 그러고, 싫은 것도 좋다 그러고. 아유 야야야야야야 너는 도대체 이상하다야. 서방 자를 만나고 서방이돈 벌다 어 주고 서방이 바람을 피기를 하냐 뭐를 하냐 자식들 잘 키우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우울하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못 살다 그러냐. 야야 너참 이상하다 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각기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가지고 아,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응? 정우성 같은 신랑을 옆에 데리고 살아도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어, 우울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래요. 응. 새 보고 공포를 느끼는 놈물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놈 예? 그래요. 응. 스님 보고 공포를 느끼는 놈 아이 생각을 해봐. 이 정도면 있잖아요. 나는 거울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 이 정도면 참 응? 아깝다. 아까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를 보고 공포를 느낀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 아 그래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포를 느낀 사람 많아요. 오늘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막 보자마자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다려주고 아, 아, 할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되는 세계가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세계인데 그것은 정보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이 정보를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고 업이 정보가 그러면 그거 밖에 그러니까 내가 지은 대로 보여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면 내 팔자가 더럽고 추첩스럽고 내 팔자가 억울하고 내 팔자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펼쳐지면 뭘 바꿔야 되겠어요? 업을 바꿔야 돼요. 정보를 바꿔야 돼 정보 세련되게 정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바꿔야 되는데 있는 정보에 다른 정보를 바뀌냐 안 돼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뭐냐면 본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따로 사세요. 무심 무심 이걸 좀더 세련되게 하면은 무심 가운데 마음을 내는 진우스님에게는 성성적적 성적 등지 같이 한번 해봐요. 성적 등지 성적 얘기만 나오면 오금이 절이죠? 이유가 다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공부를 못해 투들어 맞은 정보만 있어가지고 성적 얘기만 나오면은 오금이 절이에요. 그런데 그 성적이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적 등지 성 박다 저기 환하다 깨닫 이런 뜻이에요 적 고요함 등 가치 고요함 가운데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용히 있는 고요함이 아니고 본래 마음의 무심이 고요함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돼이 가운데 무심 가운데에 마음을 내는 것이 있어요 무심 가운데 환하게 튼 남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걸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심과 밝음이라는 것 정과 동일하는 것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런 경지가 있어. 법신은 법신은 보신이오, 화신이오 따로 놀지 않아. 법신과 화신이 색과 공이 같이 있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야 된다니까. 이거 색이 아니여. 색이잖아, 모양이잖아. 이것도 몰라요. 색이잖아. 색 가운데에 공이 이 안에 있단 말이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 없어지고 색이 있고 색 없어지고 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살면서 동시적인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성과 적이 동시에 등 같이 갖다린 거예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등직 짓자는 주지할 때 지어 지킨다. 이 얘기요. 이해돼요 안 돼요? 어 되면 좋고 안돼 말고.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정내 안에 업내 안에 정보를 지금 있는 정보가 안 좋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고 본래로 돌아가야 돼 본래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 드러남이 있어야 돼요 환함이 있어야 돼 창조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체의 모든 것들을 거머지는 부처가 되고 자제함을 얻고 이거등락을 하고 그럴 수 있다 요까진 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고 꿈은 꿀수 있으되 어, 그게 쉽다고 생각은 말고 그것까지는 어, 생각은 하되 욕심부리지 말고 있는 업이나 소멸하셔 있는 업이나 에? 뭔 얘기냐면 내 안에 정보나 있는 못된 정보나 빼도 박도 못하는 못된 정보나 내려놓으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반드시, 모든 조사 스님들이 얘기했고,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있어요. 뭐, 오메이려, 뭐, 몽중이려 얘기하는데, 이걸 스님은 풀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있어야, 있는 정보가 사라지고, 무심으로 들어가고, 성적 품지가 되어서, 체인지 된다. 아이고, 스님, 백일, 내가 백일 해봤더니 체인지는 지풀이나 하나도 편한게 없습디다. 내가 3년 박 터지게 스님 믿고 해봤더니 없습디다. 여러분들 생각에 3년이 길지만, 긴 세월 안에 있는 귀도 없어지고, 어, 여기에 뿔도 생기고, 어, 어? 물속에도 살게 되고, 다 이렇게 돼. 있는 탈도 다 없어지고. 예? 응? 시간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 3년이 길다고 하지만 내려놔야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응? 내 생이 바뀌고 또내 어 주변이 바뀌고 내 우선이 바뀌고 내 주변과 우선의 미래가 바뀌고 내 생이 바뀌고 어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 어느 때나 어 기도